자, 이렇게 조립을 다해 봤는데요. 트렁크에 싣거나 들고 다니려면 접어야겠죠. 접는 방법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젖혀 주고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버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 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양옆을 눌러서 뒤로 젖혀요. 만프로 TV 젖히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땡기는 게 있거든요. 그 땡기는 거 바로 앞에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서 얘를 땡겨줘요. 땡겼죠? 그리고 이렇게. 접혔죠?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여기 줄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매요. 매고 가요. 그리고 실어요. 끝! 간단하죠? 그리고 동봉된 더스트백이 있는데 이 더스트백에다가 이렇게 씌워서 쭉 땡겨주면 완벽하죠? 그때 명품 갭 같나요? <웃음> 디엣기 타실 때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방처럼 만들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요6 플러스를 접어봤는데요 펴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뒤로 뒤집어 주시면 은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고리에 이 아래쪽 바가 걸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리를 뒤로 젖혀주세요 젖히고 형 드세요 이렇게 자 이거 들때 이렇게 바퀴가 여기 바퀴에 걸리면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바퀴를 이렇게 젖혀주시고 자 이렇게 바퀴를 걸리지 않게 해서 들고 내려주시면은 끝 다시 접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젖히고 땡기고 당겨서 끝! 짜잔. 가자! 어디 갈까? 우리 조카 데리러 가자 <웃음> <웃음>